제가 이거 오면면세가야이어허 보셨죠? 어? 작지만 작지만 광생같은 소리하고 있네. 는데 아. 3자 5마리 나왔죠? 조리가이 녀석아 한 마리 잡았어 나 그날 같이 탔어 <웃음> 와 오지게 춥네 와 생미끼 우럭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뭐 주꾸미 집에 보니까 꼴뚜기 사은게 있더라고요 네, 꼴뚜기 갖고 왔고 그리고 낚시의 진심 사장님께서 협찬해주신 새우 웜그것도좀 갖고 왔습니다 한 3m 정도 됩니다 오. 그렇죠. 어? 바닥중에서 완전히 꼭대기, 그렇죠. 꼭대기에 떠있는게 아니라 아, 중층 중층 정도를 공략하신대요 최소한 선호각기는 갖고 가겠죠 어? 우롱 나왔어? 어, 어서 출동 님 이야 어서너이가이거 5배다면 최소 열. 1왔어에야 이거, 이거 통과 어허 보셨죠? 아이고 작다 어 이거 박는게 놀래미인데? <웃음> 난 놀래미 조사인가? 놀래미 역시 아뭐 그래도 킵할 수 있겠네 좀 작지만 응. 작지만 자, 그시 한번 올리시면 뭐 우럭 광어 탐사라긴 하지만은 생명체 확인했죠? 봉돌 40번 씁니다 그 저는 외수질 채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수질 채비는 달봉이 외수질 채비에요 거기 있어! 아 아, 떨어졌어 아 씨. 배사장님 구경하다가 어우 비리비리한게 딱 눈에 쪘어 삭힌거라 냄새가 그냥 자 왔죠? 히트레니까 아 이거 놀래미 아니야? 근데 저기 차지도 못하네 드랙 딱광어드래그고 해놨는데 오! 면방 좋아 저저저저 면방이죠 오씨. <웃음> 면광이지 그거막그 애들 우르르 몰려갔었잖아요. 하늘이, 리경스, 박씨 그털 있잖아요. 부룩스럽개 걔들도 뭐다 갔었어. 근데 우럭 구경도 못 했더라고. 그래서 애들 안 놀리려고 적당히 잡으려고 했는데 지들이막 물어주네, 그냥. 형한테 한 마디 만듣고갔면 그냥 괜찮았는데 그 자존심 챙기려다가 이제 뭉개졌죠, 애들이. 그 애들이 뭘 안아 그거. 자, 미끼 바로 키우고. 일단 채비를 던져놔야 돼 정리는 나중에 김영춘님 저도 티오너 1kg 오버 잡고 싶어요 <웃음> 어이 감사드립니다 아! 선크림이에요 여기 거울도 있고 빼서 밑에 거 펌프질 하고 얘를 돌리면 아, 도, 돌리고 펌프질 아 돌리고 펌프질이에요 어? 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발라야 되는데 조금만 바르고 하나는 저 쓰라고 주셨고 나머지 세 개를 다음 이벤트 때 이벤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네시아 형님 얼굴에 떡칠.. <웃음> 아 이분들이지요 <웃음> 손안 묶고 바르기 편하겠어요 응. 백옥같은 피부남자 닮아 아유 니가 슬슬 정신 차리는구나 이제 음. 오우씨 뭐야 아니 배 사장님이 제거 다 잡으시네 아, 아우아 저기야 저기 저기 35 35자 이동 좀 알겠습니다 자잠십쇼 20분 정도 아, 이동합니다. 와, 20분 이동하신다는데? 전 세계 지금 잡힌 두 마리 몇세치는데 아이 너도 다시아주 초반인데, 브시 무룩스 벌써 두 벌써라니, 시 이제 두 마리 잡은 거야 지금. 제임스 형님, 아 너무 선생님 같아도. 그러니까 축광 축새우웜이 저수온기에 잘 먹힐 때가 있더라고요. 다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여기에 지그헤드처럼 추가 있었어요. 지그헤드가 많이 무거워서 훅 가라앉아가지고 저는 외수지에 쓰려고 그냥 민물에 담그니까 저차히 가라앉더라고 그래서 바닷물에 들어가면 뜨겠거니 아니면 물속에 좀 스테이 상태? 이런게 있겠거니 해서 그걸 다 빼버리고 바늘 무게를 맞춰 가라앉겠거니 해서 빼갖고 갖고 왔습니다 근데 되게 예뻐요 사이즈도 딱 작은 새우만 하고 자식 네. 방이 볼락인가? 어, 그... 볼락 같아요, 볼락. <웃음> 어? 꼭 박는 것도 아니고 우럭인 가 어, 여지 없죠? 네, 볼락이에요, 볼락. 그 그래. 놀래미 같아. 오, 우럭이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25는 넘겠다. 에이, <웃음> <헌드니까. 웃음> 제, 제께 더 크네. <웃음> <웃음> 보니까 꼴뚜기가 잘 먹네. 놀래미도 먹고, 황해불락도 먹고, 사고서 삭힌 꼴뚜기가 좋긴 한데. <웃음> 놀래미네. 놀래미가 맞는데? 놀래미가 맞는데, 왜 우럭이네? <웃음> 놀래미가 맞는데, 우럭이네. 어우, 왜 이렇게 방좀 맞게 올라와, 짜식. 괜찮죠? 27정도 되겠네 오우 오우 이야 사짜! 사무자님 사짜 사짜 사짜 사자. 사짜 짜와 사짜가 나왔어요 저는 놀래미아나 놀래미아나 우럭새마리 황해볼락 한마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자반인 수온이 빨리 올라와야 고기가 잘 나올텐데 후딱딱 올랐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정도도 엄, 엄청 많이 나오는거예요제 예상보다는 <웃음> 5m나 3m나. 자, <웃음> 출합니다 네, 벌써 진입했는데? 히트! 전 이미 지나갔어. 내리면 안 되겠지? 아니야. 주변에. 주변에 놀래미래도 있을거야요 오, 3자. 3자 오버. 그렇지 내리면 오, 있을 거라니까 어 뭐, 뭔데? 드랙을 제가 좀 풀어놓긴 했는데 저리가 이 녀석아 한 마리 잡았어 니거 네 아니다 이건 커서 그래 보이지? 씨 그래 3자죠? 어. 이만하면 3짜지 잡을만하지 이만하면 자 보셨죠? 좀 오래 보여 드려야지 크니까 이런 거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나옵니다 그리고 헤거 꺼리지 형님 아 매운탕이라고 하시면 어떡해 뽀로게 아유 저이 조돈이 형님 아 서울이세요? 그러면 어? 갔어요? 뜰채뜰채뜰채뜰채뜰채뜰채 뜰채, 뜰채. 뜰채? 뜰채, 뜰채. 뜰채, 뜰채. 오짜 오짜 와, 육자, 육자 육자 오짜 오짜 와. 오스모키 오늘 미쳤어 <웃음> <웃음> 여러분 아직 3월이에요 오늘 3월 31일이에요 볼그룹 잡으셨네 5자 4자 3자, 3자 너무 착한 막시 빠박이가 누가 자, 오래 들은 농담 중에 제일 웃긴 농담이다 아싸씨 아, 우럭이야 우럭 아, 크질 않아요. 아, 근데 큰지 안 크지? 감을 못 잡겠어. 어? 면방이네. 면방. <웃음> 아, 왜? 그럼요. 작지. 사장님께. 그럼. 그건 23cm. 얘는 26cm. 방생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아, 저, 저 그냥 여기서 먹을게요. 어? 바닥에 고기가 깔려있어. 제육볶음이. 그렇죠 어우 밑장깔기 깜짝놀랐네 제육볶음 있어 밑장깔기에 아 이런 늦었지만 보시네 큰거 잡겠어요 밥이 떨어지기 전에 응. 고맙습니다 형님 응. 야. 야 이건 힘좀 썼어? 힘좀 썼어요? 아 올라오면서 조금 가벼워지긴 하는데 우럭은 확실해요 아, 자3 5반말이 나왔죠? 아, 이 정도는 잡아야지 하, 빠바가 대가라 룩스야 어? 어 잘봐3 5반 충분히 되지? 좋죠? 어, 혹시... 7마리네, 이거. 아유, 3마리만 더 잡으면 10마리잖아, 이거.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안 버려. <웃음> 자, 두루두루 감사드립니다. 아유, 사이즈도 좋은데, 또. 달봉형은 만나지 곧 제과가 되십니다. 어우 야 이거 채팅이 있는데 톡 치길래 슬쩍 들었더니 짜식 근데 톡 쳤어 무튼박죠어이 드랙들 더 풀어놔야 되겠잖아? 비슷? 비슷한 사이즈 자3자는 확실히 넘겠죠? 어? 이건 뭐 사이즈도 좋고 바리스도 좋고 <웃음> 불쌍한 애기도 어떻게요? 크지는 않... 어 작진 않어? 면방은 돼요. 야이거는 이거는 조금 주요했어터독하자마자 슬쩍 팍. 좋아. 그래 면방. 아이고 야 이건 방생인데. 아씨. 근데 왜 이렇게 묵직했지? 그래 호도독 했으니까 제가 알았겠죠 큰 녀석 이었으면툭 하고 말아갖고 어휴 빨리 던져줘야 돼 그렇지 빨리 던져줘요 갈매기 이 자식들이 쟤들 빨리 안 던져주면 밑으로 못 들어가요 오늘 무럭들이 배가 많이 고픈가 보래요 <웃음> 어애기지 아홉 마리야 아홉 마리 뭐야, 볼락이야? 야, 여지 없이 볼락이네. 넌 너무 작다. 자, 빨리 빼서, 얼른 들어가, 얼른 그래, 그래, 그래 얼른. 에이씨, 쟤는 어차피 죽었어. 만큼님 달버님 내일 무릎잡으러갈 건데 단차 60에 가지줄 길게 줘요. 아니요, 큰 착각이 가지줄이 길어야지 액션이 잘 나오고 물론 어필 더 하겠죠. 근데 탈리면 그만이잖아. 침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원줄을 굉장히 굵게 3호 이상, 뭐 4호, 5호, 6호 그 정도 하시고 2단, 3단 채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줄을 한 8호 정도 하시면 한 3단이니까 하나 걸린단 말이죠 버티고 있으면 하나 끊어지고 그 상태로 들고 가는 거예요 조금만 감아도 하니 그건 침선접법이고 전 단체가 60cm거든요 어초에 뜯김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목줄 짧게 주고 밑에 단체 6 0 위에 4 0 총채비 길이 1미터, 목줄은 나일론 8호. 조금이라도 나풀 날리겠죠 목줄이? 그러면 봉돌이 닿면 민감하게 쭉 들고 들고 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사진데 올라가면서 잡히든가, 아니면 왜 어초가 안 닿지? 하면 솔직히 쾅 이렇게 하고 조금 끌었다가 닿다가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얘들아, 형꽝안 쳤어 엄마. 왜 여기서 깨끗대고 있어 그리고 우럭낚시 하실 때 장화는 필수 물을 계속 털어놔주시니까 바늘은 18, 20, 22, 24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3 0가 정도 됩니다 자, 중간까지는 왔어요 저도 슬쩍 올라가요 자, 올라가죠 올라가죠 갑자기 자, 봉돌만 닿죠? 아이.. 돌이 빠져나온거네 난또 입질인 줄 알았더니 봉돌 탈출이 와 앞에 놀래미 카메라 온다 이건 우럭이다 작대어이작은거야 큰거여 왜안 움직여 이거 야, 손맛 좋았다, 진짜. 와. 자, 1스타. <웃음> 원스타 어디 웃고 있어, 이자식들이 니가, 니들이 리영쓰냐이자식들이 아이, 불교사리 잡자마자 저 녀석들이 깍깍대고 있네. 참, 어이가 없네. 태현이 형님, 우럭인가? 원스타 <웃음> 아이고, 엄청 들좋아하시네아저 상당히 원짜었어 저리 안 가? 와, 말대꾸까지 애들이. 아, 이번에 되게 좋았거든, 진짜. 아 씨. 피할 거다 피하고. 딱 살았는데 아, 이뽈락이네 이거. 방생이네. 너무 애기애기해. 설마 또 불가사리? 미치겠네. 방생이네, 방생.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 어, 갈매기 들어온다 자올라올까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힘내 힘내 힘내 짜식아 이거 미끼 떨어졌으면 이거 괜히 당그고 있는 거 아니야? 또 불가설인가? 아, 멋진 뻘락이죠? 야 막판 회수하는데 와서덕성분이야 아이고 참. 아, 저거 때는 앞바다에도 거기들이 좀 많이 나올것같아요 야, 이거 너무 잘아서 저는, 저는 아쉬워요 저는 좋았는 데? 저는 어, 좋아하는 데? 에 나중에 나오긴 했는 데. 저는 좋아하는 데. 저는 좋아하원이좀 빨리 올라서 아는 데. 저는 아는 데. 많이 아쉽지만 아. 어. 아, 아, 예. 고하셨습니다겠습니다 자, 요거 요거 요거 통과하고 맡을게요. 어. 나도 건바렸대. 나니다 어? 어 뭐? 여기, 여기. 뭐, 뭐, 뭐, 뭐. 담으면 되지. 뭐라 뭐라 뭐라 얼마짜리? 오, 야, 한 사십 삼사 되겠네. 그죠? 그니까 들어왔대니까 아이고. 자, 자, 잡으지 말래. 앞에 또 틀만한 거 나오고 뒤에다 한번더 <웃음> 아, 해볼게 한번 더. 사짜 5버가두 개나 났어. 아니 목이 터져라 수고하셨습니다 했다. 또 달려 형님 새벽에 좋아해 분들. <웃음> 아 형님 와주 그 새벽이 와주신 것만을 다행히 감사드려야지. 자, 이제 선장님께서도 마음을 접으셨나 봅니다. 아, 저는 재밌었어요. 우럭 열0마리에 볼락 2마리에, 놀래미 한마리에 훌륭하지, 뭘. 그래도 느긋하게 정리하면서 선장님은 좀막 달리실 것 같아요. 아,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인천 연안부도 스모, 스모키오와 함께 했습니다.